지지는 하루다 이제 어쩌지? 어쩌긴 뭘 어째 우리 사고 쳤잖아 야 이런 게 금요일이지 안 그러냐? <웃음> <이> 진... <웃음> <웃음> 뭐야? 무슨 일이야? 아빠가 나 죽인다 <웃음>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어? 어. <웃음> multim 어. 예, 잠깐만. 집에까지 갔다 보자. 뭐야? 쌤이 원래 이렇게 치는 거야. <웃음> 어머니 혹시 며칠 전에 후에게 심리검사지 준거 알고 계시죠? 아니요. 뭔데요? 저희 학교에 어, 상담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검사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받아들이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후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시기예요. 내 아들한테 치료가 필요하다고요? 왜요? 혹시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? 내 아들이지만 난 후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검사 결과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? 그럼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검사 결과였거든요 어 후야 어머니 오셨어 어머니께도 이네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야이거 보세요 어머니 아니 지금 이아이가뭘 한다고 지금 환자 취급이에요 어머니 제뜻은 아니 아이런야 나가자 선생님 네제아이 제가 치료할게요 패드폰 좀 빼라 패드폰 좀 빼라 너내말안 들리니? 아들 선생님 말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? 아 진짜 몰라 아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 아냐 아니 나는 모른다니까 아, 수업시간 때 계속 잠만 자서 그런가 수업시간에 잠을 잤다고? 아니면 만화책 숨겨와서 그런가? 아, 아 너는 도대체 학교를 가는 거니 아니면 지금 놀러를 가는 야, 거니?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어디 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씨, 아니 너너욕안 끊을래? 아, 씨. 내가 어디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! 어느 집 자식이 어? 엄마랑 얘기할 때 욕을 하냐? 아 그럼 그 새끼랑 나가서 살든가! 아휴! 너 진짜로 되니까? 아 운전자 똑바로 해! 내가 네 기사야? 야! 야너 이거 안 와? 그 네. 아우! 진짜 미치겠어 정말! 아우 진짜 내가 진짜... 예비야... 밑에서 뭐가 개았나잘 모르겠어. 응? 비는 맨날 무분데이걸 해야겠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 나와 있어요. 아영, 사이, 반갑다. 아오늘의 쇼핑 린 소개해드릴게요. 오늘의 쇼핑 린 소개해드릴게요. <웃음> 출시된지 얼마 안된구지 가방이에요. 요즘에 구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게 디테일 정말. 엄마님 훌륭한 바스트 때문에 잘 어울리는데. 정일호하는 이씨. 건강하시는데 지고 싶어요? 좀좀 맞춰야 될것같요 죄송해요 <웃음> 여러분. 야! 오. 아씨... 너 때문에 소리도 다 못했는데. 이비야. 나 이거 마지막으로 사진 좀 찍어줄래? 반품하기 전에? 자. 아무래도 너네 집에다 전산했냐, 새끼야? 오늘부터 우리 집가족다어 안돼. 아, 왜? 진짜? 어서. 아 그만. 아, 안돼. 뭐 누구세요? 후! 무슨 일이야? 재워줘 뭐? 후 무슨 일 있어? 아 몰라 나뭔 아, 일인데 쫓겨났어? 아이씨 무슨 내가 내네 발로 나온 거지 넌왜 이래? 누구세요? 어, <웃음> 어, <거기 있니>? 야 <웃음> 어, 거 야! 엄마! 야, 안녕. 아, 씨, 쪽팔리게 진짜.